지금까지는 이미 색깔톤이 정해져 있는 화장품을 골라서 구입해야 했죠. 앞으로는 립스틱 같은 색조 화장품도 외장에서 손님 피부에 맞게 혼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네, 광대 쪽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커버력 있는 제품을 입고 남들보다 피부가 하얗고 건조한 편이라 매번 화장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민정 씨. 매장에서 상담을 받고 여러 화장품을 섞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색깔을 찾았습니다. 여러 제품을 사서 섞어 쓰는 번거로움도 없을 것 같고 좀좀 정확한 제품을 제가 쓸수 있는 기회도 될것 같습니다. 외국과 달리 이런 맞춤형 화장품은 지금까지 판매가 제한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화장품을 섞어 판매하려면 화장품 매장이 제조업 시설 등록을 따로 하고 혼합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매번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얼굴색이 다른 동남아 등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 화장품은 우수한 품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막상 실제 구매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화장품 매장에서 여러 제품이나 원료를 직접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립스틱 같은 8개 색조 화장품 류와 로션 같은 10개 기초 화장품이 시범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면세점이라든지 또 관광 특구 내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맞춤형 화장품을 이제 그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은 8조 9천억 원대로 한류 열풍과 함께 수출도 늘어 매년 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입니다